<웃음> 지휘 할줄 모르지 <웃음> 아니, <이렇게> 잘... <웃음> 아, <웃음> 쟤 원래 노래. <원래 웃음> <웃음> 일로와. 여기 앞에 와서 앉아. 페퍼 이리. 잠모에 저거 위에 저지만 입고 나온 거 아니라고? 나외틀복이다네 <웃음> 이거 어제 똑같은 거 입은 사람도 만나 봐. 누가 봤어라 누가 이거 갖고 외출복 뭐 찍지 왔다 방에서 찍은 거같아데 언니 말 듣고 보니까 긴장해서 그러 거야? 쟤 뭐해? 집식구라 이거지. <목소리> 언니, 아, 라이 <목소리> 가금만더가고 <웃음> 이제 시작해요 바울이 <웃음> 페퍼, 페퍼 <1위야>. 야 뭐야 <웃음> 저너 어? 너뭐 먹어? 가져와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시원워나군군아이 수영 수영할거야?